세핑 모든 게다 세핑 안녕 나는 플라스틱 신상이야 설마 고민하는 거야 어서 날 피카라고 역시 날 선택할 줄 알았어 이제 날 마셔봐 야 시원하지 한번 마시면 날못 잊는다니까 아 잠깐 잠깐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나 버리지 마 버리지 말라고 안돼 나 쓰레기가 아니라고 누가 날좀 데려가줘 제발. 드디어 날 구하러 온 거야? 이야 다행이다 난또버려진줄 알았잖아 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지금부터 잘봐 첫째, 분리배출 마크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모두 다 오케이 둘째 나를 감싸는 것들은 모두 벗겨준다 셋째, 날 깨끗이 씻겨준다 몸 안에 이물질이나 각종 음식물 등이 묻어있으면 안 되거든 넷째, 날 납작하게 만들어준다 여기서 잠깐! 날 찌그러뜨린 후 뚜껑은 꼭 다시 닫아줘야 해 그래야 이물질이 안 들어가거든 마지막으로 깨끗해진 날 재활용 수거함에 잘 분류해주면 돼나또 어디가? 설마 또 버리려고? 안 돼! 난 다시 태어날 운명이라고! 어, 이곳은 부평자원순환가게 어울림이잖아! 여기가 어디냐고? 나와 내 친구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부평구만의 자원순환가게 어울림! 이곳에 오면 쓰레기도 돈이 된대 어떡해? 먼저 CO2CO 앱을 다운받는다 내 무게를 측정하고 분리배출함에 날 넣어주면 끝! 어때? 참 쉽지? 투명 페트병은 크기 상관없이 개당 10원씩 나머지 친구들은 무게에 따라 보상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지? 이렇게 배출한 만큼 한 달에 한번 부평 이음 카드에 포인트가 쌓이고 포인트는 또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완전 일석이조지? 부평 자원순환 가게 어울림이 또 어디에 있냐고? 총 6개의 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 집이랑 가장 가까운 지점을 이용하면 돼! 이제부터 내 친구들을 보면 꼭 부평자원 순환 가게 어울림으로 데려와줘! 어서!